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협찬에 의해 영상이 제작되임을 밝힙니다 데스페라도 얘기 받아보고 다른 건다 거의 그렇게 막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요 표피 겉지가 반짝반짝하는 녀석 속지가 또 있나 본데 베이스는 약간 금펄? 그런 빛깔이 납니다 요게 직결을 했을 때 엄청 잘 먹어요 물이 탁색이든제 눈엔 좀 맑다 할 때도 그렇게 잘 먹더라고 써본 게 이녀석 이 녀석, 요 녀석 요 녀석들은 아직 못 써봤어요 그리고 써본 것 중에 굉장히 잘 먹는 녀석 요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 물건이에요 계속 나왔어 저도 놀었어 저도 그래서 쭉갑 시즌에 이 녀석은 좀 날개를 달지 않을까 마감도 굉장히 좋아요 축하 테이프가 있으면 거기 에폭시를 또 발라가지고 본드 처리를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했고 아직은 큰 녀석들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큰 녀석 작은 녀석들이 액션이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녀석들은 저는 안 나오면 쭈꾸미도 가지를 썼습니다 액션이 가지를 썼을 때 얘는 요즈를 레이저 그 액션입니다 싱킹 타입이에요 이렇게 가라앉고 바닥이면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가지줄이 대각으로 있으면 바닥 싱킹 타입으로 계속 따라와 이 작은 녀석들은 가라앉는 싱킹 타입입니다 특성은 그래요 가짓줄을 30, 40 정도를 쓰신다고 하시면 단차를 다른 것보단 좀 위로 채비의 높이 그래야지 조금 가라앉아서 이렇게 따라옵니다. 아직 써보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란 게이 녀석들이에요. 큰 녀석들. 저는 물속에 넣는 게 거의 습관이다시피 해요. 물속에 넣어보면 요즘에 국내산 애기들도 이렇게 가라앉습니다. 이렇게 천천히 가라앉는데 큰 녀석인데 이 녀석은 물에 첨벙 약간 가라앉습니다. 이렇게 해서 천천히, 아주 천천히 가라앉습니다. 천천히. 수평은 정말 완벽합니다. 이건. 이거 제가 물속에 넣어본 것 중에 가장 수평이 완벽해. 물론 수평이 완벽해서 고기가 잘 무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. 수평이 좋다면 가장 좋은 게 신기타입이든 서스펜드 형이든 직결을 하시면 유용하는 거는 비슷한데 문제는 가지일 때뭐해 뜨는 시기, 일출 시기야 조금은 바닥에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단차를 내려요 이렇게. 그리고 아 해도 뜨고 어, 옆에 컨닝을 해보니까 단차가 뭐 25cm, 3 0 c m 에서 나오네. 그래서 잔뜩 올리죠. 그거에 신뢰가 굉장히 높아요. 서스펜드형 애기들은 내가 주는 단차, 가지 줄을 썼을 때도. 그래서 저는 서스펜드형 애기를 선호합니다. 그리고 이제 컬러 차트를 보고 표피 이런 걸 보는데 이 녀석은 잘 먹을 수밖에 없어. 왜냐 이게 틴셀이고 반짝반짝 반짝하면서 이게 오로라 빛깔이 좀 있어요. 흰 부분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남반사가 갑오징어가 시선 끌기엔 참 좋거든 근데 제가 테스트 해보겠지만 은잘 먹을 수밖에 없어 요즈리 레이저가 왜잘 먹어요? 그 너무 싱킹 타입이라 조금 가라앉는 그 액션은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은 요즈리가 표면이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오르 빛깔이 나 근데 얘들은 자잘하게 어휴. 얘들은 하, 진짜 아니 도대체 얼마나 날카롭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훅은 무서워 무서워 막 뜯겨요 뜯겨 박히는 게 아니고 슬쩍 슬쩍 대보더라도 뜯겨 훅킹은 강하게 하시든 슬쩍 하시든 바늘이 날카롭지 않아서 고기를 놓친다 이건 없을 것 같아 이건 무섭습니다 진짜 요즘에 국내산 애기들이 훅에 집중하시는 건지 너무 날카로워 국내산 애기들 그 훅은 어 점점 발전해 발전해 발전을 거듭해서 정말 바느질하는 바늘보다 더 날카로운 것 같아. 그리고 이 녀석은 내추럴 계열인데 아직 안 써봤어요. 레이저 계열도 아직 써보지 않았고. 이것들을 주로 쓰게 될 터는 뭐 보령권, 인천권, 거기서 쓰게 될것 같습니다. 써본 거는 이 녀석. 갑오징어. 너무 잘무렀어 예. 꾸준히 따박따박 잘 나온다는 거. 이 녀석은 구세주 같았어. 200마리 이하에서 그 건질 때는 없을 때이 30마리 차이 나면 정말 많이 나는 거예요. 근데 2등하고 격차를 굉장히 많이 벌리게 했던 게이 녀석이에요.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었어요. 베이직하니까. 저두 가지는 필수니까. 이 틴셀, 이 겉지는 참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. 정말요. 여하튼, 간단하게 제가 사용해본 속고를 잠깐 영상을 담아봤습니다. 갑오징어 때는 이것만 쓴다.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야. 로테이션 중에 이 녀석들을 지참을 해서 계속 돌려서 사용을 해보는 거죠 저처럼 다른 조사님들도 돌려가면서 쓰실 텐데 그 중에 하나 한 자리를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입문, 입문해보려고 하는데 쉬운 한 마리죠? 세상 쉬운 게 조금 어? 야 진짜 이거 간질를 길게 었더니가비가 이러고 있네 그래도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가지가 포함이니까 오 어, 누나인가? 아 진짜 암튼 포함이에요 어. 야 오지마 형은 살려줘야 되잖아